안녕하세요 최지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 플라자 호텔 디럭스룸 인테리어를 살펴보려고 해요 더 플라자 호텔 디럭스룸의 디자인 컨셉은 바로 도시의 조망이라고 해요 디럭스룸은 트윈룸, 더블룸, 패밀리룸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각각 모두 다른 각도에서 서울을 볼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객실 내에 전화기와 멀티 어댑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 충전과 노트북 충전이 정말 중요한데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수 있답니다. 인테리어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뷰도 환상적이에요. 앞에 보이는 서울시청과 광화문광장이 내가 진짜 서울에 와있구나를 실감나게 해주더라고요. 옆으로는 객실 내 텔레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아보면 엄청나게 커다란 스탠드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침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서울 시내 뷰를 구경하는 것도 정말 꿀맛일 것 같아요. 벽지는 약간 웨이브 굴곡인 디자인이 들어간 핑크빛? 보랏빛 벽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바로 거울이 양쪽에 위치해 있어서 거울과 거울 사이에 내 모습이 10개 20개 30개 데칼코마니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어쩌면 좁게 보이는 방이 좁지 않게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현관 옆쪽에 있는 화장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욕실은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요. 무엇보다 샤워부스를 놓음으로써 샤워하는 공간과 손을 씻고 용변을 보는 공간을 분리를 했어요. 작은 타일을 사용하지 않고 큰 타일을 사용해서 좁은 공간이 좁지 않게 느껴졌고요. 유리로 되어 있어 샤워하는 모습이 비칠 수 있는 샤워부스는 커튼으로 한번 막을 쳐서 센스있는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물이 바깥으로 튀지 않게 샤워부스 설치는 물론 샤워하는 공간과 샤워하지 않는 공간을 대리석으로 한번 더 경계선을 놓음으로 인해서 물튀임이 방지되도록 인테리어 했고요. 세면대하고 세면대 아래 부스 공간은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과 달랐던 건 세면대에 그 내려가는 물 내려가는 부분이 가려지지 않고 오픈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깔끔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어메니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용기 안에 네가지가 쭈르륵 에르메스 제품으로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욕실내 확대경도 있었어요. 어, 저는 저 부분이 무언가 작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세면대 옆으로 가면 칫솔, 컵이 두개 구비되어 있고 칫솔도 두개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에 있는 상자를 열면 일반 어메니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머리빗이라든지 소인 키트, 샤워캡 욕실에서 필요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수건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비데가 준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중계와 드라이기, 휴지도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살펴보면 미니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좋았던 건 다른 호텔들과 다르게 네스프레소 머신과 캡슐이 하루에 3개씩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다른 호텔들과 다르게 네스프레소 머신과 캡슐이 제공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무료 티나 커피도 준비되어 있고요. 무료 생수도 하루에 두 개씩 준비되어 있어요. 무선 전기 주전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를 열어보면 냉장고가 있어요. 엄청 많은 종류의 맥주, 음료, 그리고 스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보다는 밖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다른 곳에는 저렇게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런더리 백과 그리고 구두 주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 구두 주걱이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같더라고요 옆으로 가서 옷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옷장 안에는 호텔 객실 슬리퍼하고 또 욕실 가운이 준비되어 있고 옷걸이도 상당히 많아서 오시는 분들 옷을 넉넉하게 정리해놓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미니 금고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더 플라자 디럭스 룸을 살펴보면서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보다 더 많이 감동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샤시 부분이에요. 이곳은 시청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소음도 심하고 냉기도 심할 수 있는데 이중창을 사용해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한기를 이중 차단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한번 창문을 닫고 두 번을 창문 닫았을 때 들리는 소음이 다르고요 첫 번째 창문에서의 울림과 두 번째 창문에서의 울림이 상당히 달라요 샤시의 두께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두꺼워요 일반 기본 아파트나 주택에서의 샤시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두께의 샤시를 이용을 했더라고요그 덕에 소음으로 괴롭지도 않았고 추위로 괴롭지도 않게 너무나도 즐거운 더 플라자에서의 디럭스룸을 즐기고 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한 더 플라자 디럭스룸 영상 리뷰 저는 여기까지 더 플라자 호텔 디럭스룸 리뷰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